는 지출 빼기 저축 눌러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끌어주시고 는 수출 빼기 지출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엔터 쳐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는 여유 자금을 클릭해주시고 나누기, 지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쳐주시고 밑으로 쭉 끌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백분율이라고 있죠.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정 클릭해주시고 는 IF 가로 여시고 조건은 지수가 30% 이하이면이죠. 지수를 찍어주시고 작거나 같 30% 적어주시면 됩니다 콤마 30% 이하이면 쌍따옴표 나쁨 쌍따옴표 적어주시고요 콤마 결과가 나쁨 위에 보통 우수 두개가 더 있기 때문에 중복입품문을 써야 되는데 저희들은 항상 마지막 값을 먼저 적어 줬었죠 그래서 우수를 먼저 적어 주겠습니다 쌍따옴표 해주시고 가로 닫아서 if문을 완성해 주시고 if문 전체를 ctrl-c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를 블럭 씌워서 ctrl-v 해서 붙여주겠습니다. 앞에 조건에서 30% 이하는 전부 걸러졌기 때문에 여기 if문에 들어오는 값은 무조건 30% 초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30% 초과 50% 이하이면 보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30% 초과는 따로 적지 마시고 50% 이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50% 이하는 보통 엔터 쳐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는 AV 적어주시고 a 버리 r 를 더블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B4셀부터 23셀까지 블럭 씌워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평균은 합계 나누기 개수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SUMIF 나누기 COUNTIF로 우수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SU SUMIF를 더블 클릭해주시고 레인지는 조건의 범위이기 때문에 판정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할 때 판정의 범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합니다. 콤마 조건을 쌍다운표 우수 쌍다운표로 적어주셔도 되고 우수가 적혀있는 셀을 클릭해서 F4로 고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콤마, 학계의 범위는 수입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정확한 금액이 구해지는데 문제를 푸실 때 절대로 이렇게 푸시면 안됩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아래 셀에 똑같이 적어주시고 셀 주소를 쌍따옴표 우수 쌍따옴표로 고쳐 적겠습니다.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완전히 두 개의 값이 동일하죠. 근데 저희들이 나중에 여기 범위를 씌워서 정렬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정렬 정렬기준은 지수와 지역으로 정렬을 하게 되는데 확인을 누르시면 셀 주소를 참조하는 애는 h4셀을 참조하기 때문에 판정의 내용이 바뀌어버리면 우수였던 게 나쁨으로 바뀌는데 컴퓨터는 무조건 h4셀을 가리키니까 틀린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해서 자료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셀 주소를 참조하는 경우에는 틀린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셀 주소를 절대 참조하지 마시고 글자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합계를 구했기 때문에 끝에 나누기 count if로 개수를 구해주겠습니다. c, o, u, count if를 더블 클릭해주시고 range는 판정의 범위고 조건은 우수기 때문에 앞에 있는 SUMIF의 값을 CTRL-C로 복사해 주시고 클릭해서 CTRL-V 해주시고 가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만들어졌죠. 엔터 치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내릴 때 수입의 범위가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수입의 범위를 고정해 주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는 이동해야 되고 아래로는 이동하면 안되니까 숫자는 고정하시고 알파벳은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F4를 한번 여기 상단을 보시면 되죠. 두번 그러면 B는 달러가 없어서 고정이 안됐고 4는 달러가 있어서 숫자는 고정이 됐죠. 엔터 쳐주시고, 오른쪽으로 끄시고,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글자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우수를 보통 엔터 쳐주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납품도 더블 클릭해서, 우수를 납품으로 적어주시고, 엔터 치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지역이 부산이면서 판정이 보통인 학계를 구하라고 했는데 s u m product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죠 s u m product에서 이면서는 곱하기 연산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는 su s o m product를 더블 클릭하시고 array 1에 조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건은 가로로 묶어 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가로를 열어 주시고 지역이 부산이면서니까 지역의 범위를 씌웁니다 그리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때 지역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합니다 는 지역이 부산이니까 쌍따옴표 부산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그리고 괄호 닫아주시면 부산인게 되는거죠. 그 다음 곱하기 연산자를 쓰면 이면서가 되죠. 그래서 지역이 부산이면서 괄호 여시고 판정이 보통이니까 판정의 범위를 씌우시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F4로 고정하겠습니다. 는 쌍따옴표 보통 쌍따옴표 해주시고 괄호 닫으시면 조건이 완성됐죠. 콤마 학계의 범위는 여유 자금의 범위를 씌우시면 되죠.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어 주겠습니다. 판정이 나쁨인 항목의 합을 썸 i 프로 구하라고 했죠. 는썸 i 프 가로 열어 주시고 레인지는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 검사하는 범위죠. 납품인지 아닌지 검사해야 되니까 판정의 범위를 씌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하시고 콤마 조건은 납품이니까 쌍따옴표 납품을 적어줍니다. 콤마 썸레인지는 합계 의 범위니까 여유자금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옆으로 이동해야 잡비를 구할 수 있으니까 F4로 고정하지 않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4번 항목에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지역이 부산이고 수익금액이 245만인 셀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죠. 여기 이 셀인데 이 셀을 무조건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안되고 일단은 블럭을 씌워서 데이터 정렬, 지수, 지역,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여기 값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셔야 됩니다 수식 복사는 항상 정렬이 끝난 다음에 수식을 복사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영역 설정에서 Ctrl C, 키보드 ESC 눌러서 영역 해제하시고 A30 셀을 클릭해서 다운표 입력하시고 컨트롤 V 엔터 치시면 됩니다. 9번 항목에서 잡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F28 셀을 찍어 주시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영역을 해제하시고 A31 셀을 클릭해서 다운표 입력하시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모든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제목은 20포인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밑줄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체 영역을 범위 씌워주시고 모든 테두리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금액의 범위를 씌우신 다음에 회계를 선택해 줍니다 지수는 백분율로 수치값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을 해줍니다 회계는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이기 때문에 따로 오른쪽 정렬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셀 병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에서 대각선 두 개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끝났습니다. 글자가 가려진 곳 없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문제가 없다면 차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범위 씌워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저축, 여유자금, 잡비에 나쁨인 것만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삽입, 세로막 대형, 묶은 세로막 대형을 선택해주시고 차트를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Alt키를 눌러서 크기 조절점을 이동시켜서 눈금자에 딱 맞춰주겠습니다. 잡비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기 때문에 잡비 초록색을 클릭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레이아웃 차트 제목 차트 위 제목을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홈 탭에서 밑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레이아웃 축 제목 기본 가로 축제목에축 아래 제목 지역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축 제목 기본 세로 축 제목, 세로 제목을 선택해 주시고, 금액을 넣어 주겠습니다. 빈셀을 클릭해 줍니다. 파일, 인쇄,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고, 자동 맞춤, 여백, 위쪽은 6을 주시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 세로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